사활. 태영이 뭘 해도 캡처타임이지. 그 태영이 인생 캡처타임이지. 만화 크로우즈에 보면 이이 머리 한고이 린다만이라고 있어요 린다만 어, 맞지, 맞지, 맞지 쌈 제일 잘한 자, 애들아 자연스럽게 댓글 반응 확인해야 돼 지금 보시면 네 어, 지금 어. 영기 오빠 손 흔들어주세요 네? 갑자기요? <웃음> 야, 너무 자연스럽다 이자기요아손을 <웃음> 흔들어줘 그래도 소원 들어달라고? 네. 아, 소원 들어달라고? 아니, 소원 <웃음> 들어달라고? 흔들... 아니, 그렇게. 소원 들어달라고? 그건 화난 일이야? <웃음> 아, 소원 들어달라고, 여러분. 놀요 어, 여러분, 제가 예. 아침에랑는 이런 머리가 됩니다. 오우, 야. 아우, 야. 어, 귀여운데? 옛날 레슬링 선수 중에 이런, 이런 머리가 됩니들 이런 머리 언제든 잡고 싶다. 자, 자 제육. 뭐, 뭐, 제육, 네, 네. 제육, 너의 머리가 내 하루보다 밝아졌으면. <웃음> 오, 저 이런 어... 것도 있어요. 이걸 본 사람이 있으면 머리를 잡아주세요. <웃음> <웃음> 뭐지? 나 이름을 봤는데? <웃음> 태영 오빠 너의 머리카락은 브로콜리 같아 나는 브로콜리를 좋아한다 <웃음> 브로콜리입니까? 아, 칠면조로 오세요 칠면조가 어디지? 아 <웃음> <웃음> 어, 진짜 웃긴다. 태영내 머리가 새 둥지 같아 너무 귀여워 <웃음> 태영 오빠 밥 아저씨 같아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그냥> 오늘은... 다 <웃음> 아, 아저씨로 이래 그러니까 돈이 <웃음> 되네 그러니까 다 아저씨였어 <웃음> 아, 아 진짜 아, 다 아, 아저씨였어 그래 포카운 나 뽑아야 될것 같아 어, 꼬부러다. 아, 자... 짜 l e Thank <laughs> you. 오, so c u t 정말 너무 귀엽다고. 그렇게 계속 하고 싶었는데.